간단하게 말할게. 내일 안으로 먼짓을 해서라도 80km를 만들어라. 0.1km씩 될 거면 뭐로 영상 찍는데? 턱걸이 힘붙는 속도가 꽤 빨라졌다. 근신경이 연결된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 같다. 뭔데 니돌왔나 머리에서 잘라는데 야 간다할때 따라와서 그러냐 왜? 뭔데니? 아 새끼 아무 생각 없네 왜? 야야야 니또 야, 야.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만면또해약거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네 아아 아아 아. 야 나와 나와 야 꼬리로 야 꼬리 나와 야 꼬리 나와